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송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어느덧 6월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의미 꼭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17회 로또총 판매액 1,014억 원, 1등 당첨금 246억 원으로 7분이 당첨돼 1인당 35억 2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1조 393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장 찾아갑니다. 해마다 들려오는 안타까운 화재 소식들. 그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원주소방서에서는 화재를 대비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설치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그 소리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가 있는데요. 초기 소화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태장 일동 지역을 방문해서 한 50가구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 표시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예 네, 여기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설치 사업은 2012년부터 꾸준히 진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매년 초기 화재에 대한 소화기 활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더 많은 세대의 소방시설을 보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권기금 약 4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도내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 1 2 0 0 0여 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가 더 낙후된 지역에서 소방시설이 안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설치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도 하도안 해도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마음이. 조건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힙합뿐 아니라 기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의 가수 모셨습니다. 네, 조광일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래퍼 조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올 4월에 서울지방보훈청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다고요? 네, 일단 곡 제목은 만세라는 곡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103주년을 맞이해서 참여하게 됐던 프로젝트고 독립군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곡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곡이었고 작업하는 내내 너무 뜻깊고 저한테 애국심도 느낄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음악 활동을 통해 버신 수익도 꾸준히 기부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큰 돈을 벌면 기부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기부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제 가끔 제 도움이 닿은 이제 아이들이 SNS를 통해서 저한테 형 때문에 오빠 때문에 잘 지내고 있으라는 제 말을 보면은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은 아주 흥운한 <웃음>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힘든, 힘든 시기를 이겨낸 만큼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제 1018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봅니다. 몇 번일까요? 45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21번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번호입니다. 37번.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25번. 자, 다섯 번째 행운의 번호입니다. 번. 네, 여섯 번째 숫자 알아봐야죠. 해준의 여섯 번째 숫자. 3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합니다 35번. 제1018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45번, 21번, 37번, 25번, 19번, 3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35번입니다. 지금까지 가수 조광일 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